아니 너무 멋있게 해라. 아니 아무리, 아, 아무리 바빠도. 닭피트로 만들어놔.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놓치지 말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성경 에센스. 아무리 즐거워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놓치지 말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성경에센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놓치지 말아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성경에센스